크로스 트랙 이라는 모델인데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후면에 어, 모터 사이클을 이렇게 실을 수 있는 트렁크가 되어있고 다음에 어, 말씀드릴 건 크로스 트랙 이라고요 정말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한 2주밖에 안된 제품인데요 미국하고 같이 저희가 아, 설계 시작부터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보시면은 크로스트랙 20XG 제품입니다. 이 차량은 판매가는 1억 1500 이고 현재 1억 800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차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맨 네. 코리아 코코 네 요거는 2020년형 요새 코치맨에서 신 모델로 출시한 모델인데요 크로스 트랙이라는 모델인데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후면에 어,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실을 수 있는 트렁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구조도 지금 완전히 조금 기존 오라이언이랑은 좀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US 버전의 코리안 패키지를 이렇게 옵션으로 참가해서 어, 출고가 가능하시고요. 판매 금액은 1억 8 0 0 요거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실내 구조를 제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부분이고, 요거는 시연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가 기존 오라이언이랑은 조금 달라요.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운전석. 교수석은 역시 이제 회전이 되고요. 이쪽 2층 벙커는 없어요. 대신 이제 TV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그리고 이제 베드가 저 뒤쪽에 이제 벙커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뒤쪽이 아까 그 트렁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옥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꽤 넓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침실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구조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뭐 욕실도 굳이 뭐클 필요 없으니까 샤워부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이렇게 욕실이 화장실이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게 더 안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싱크볼이랑 어... 가스렌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랑 그리고 코리안 패키지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배터리가 자체 전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양열 전지가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스윙이랑 이거 같은 경우는 코리안 패키지로 들어가서 쓰시는 데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발전기는 그렇게 쓰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한전 전력을 꼽아 쓰시거나 고전력은 그렇게 쓰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좀더 1억 800에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식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유럽형 디자인도 띄고 있고 구조는 이게 뭐마감제도 그렇고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고급화된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은 뒤에 그 모터사이클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크로스 타잉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장점이자 특화된 부분인데 어, 모터 자체가 이동 시 어디 이제 정박을 했을 때차 자체가 움직이기 힘들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브형 차량이 필요한데, 크로스 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벙커에 이런 식으로 서브 모터 사이클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인계할 수 있는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무선으로 그 견인고리가 달려 있어서 땡길 수가 있어요 싣고 내릴 수가 있어서 어 이게 뭐 어디 정박하더라도 이제 크로스 차량으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견인볼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닝은 설치가 안돼 있어요 us 버전은 그래서 전동 어닝과 알루미늄 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태양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열 패널이 같이 코리안 패키지에는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